잘 쳐봐 어, 뭐야 뭐가 들었을까요? 어. 어. 어? 어? 어? 네. 어? 아무것도 안보는데이게 뭐가 들어 저거 새끼네? 또 거기 올라왔다 재수 없이 걸리냐? 조심해야 돼, 보고는. 네. 왜? 이 물리면은 손가락이 잘려요, 보고는. 왜 그정도로 잘린다고? 아, 뭐. 진짜야. 아이고, 새끼가지 바글바글하네. 야, 아, 너무 어. 어, 어, 어. 귀엽다. <웃음> 어, 겁나 귀여워. 그죠? 이 보고 새끼들이 이렇게 많냐? 그러게. 여기다 앞에 돼 있네. 그러게 빨리 보내도 또고. 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오, 거기가 되게 예뻐. 튀어보고 싶다. 들어가 봐. 앞쪽도. 크네? 커. 얼마 커? 보고? 아유 보가 엄청나다야. 아, 이뭐 크다 얘. 오, 뭐야, <웃음> 이야. 우와, 커. 보고새끼 지금 보고새끼가 많이 나오는 때인가 보다. 커요 얘네. 어크다야야 야, 제일 커. 오늘 잡은 보고 중에 얘가 제일 커. 이거 봐요. 오개네 크다, 크다. 어. 새끼 보고. 새끼 보고. 오, 얘도, 오, 얘도 크네. 형, 깊은 데다 던지니까 큰게 나온다 야. 어, 근데 보고가 어. 보고 없나? 도기 있지 않나? 독 있겠지. 깜짝이아 내가 놀랐어. 얘네한테 꼬이네. 다 아. 보고, 보고. 오, 파다, 파다. 일단 보고 끼어 보고 싶은데, 그기서할게 오, 래저잘래할 어디 그래 거기가 있네 오 오호 야 크다 얘는 그래 푸동포동하게 그래. 생겼어 <웃음> 귀엽네 보고야 어이, 어이 어이 점점 커지는데 아유 뭐 보고 자. 보고 어이 참가 아이오어 참가 어 참가 일단 보고 아빠 엉덩이 치면 아유 오늘 살았다 살았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잡히면 고생이야. 어차피 다 살려주고. 1위. 저 오늘 투망으로 잡은 우리 뽀꼬치무인데요. 와, 얘가 제일 큽니다. 지금. 지금 이 시즌에 보고만 올라오나봐요 보고 그래 얘는 몰라 순살. 퉁사... 피라미처럼 생겼는데 멸치인가? 피라미처럼 생겼는데 자 아무튼 우리 보고 친구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집에 너네 더 커야 돼 나중에 수산시장에서 보자 잘가 얘들아 오, 오 잘간다 잘간다 잘가